오우 터 응.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채널 아인의 t v 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주도 여행지 하고 맛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가볼 만한 곳 중에서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이고요. 시원한 해물탕이 정말 맛있어서 진심으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바로 예지원인데요. 이 예지원에서 그제 먹은 술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해물탕하고요. 갈치구이를 먹고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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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저는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의 여행지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지원이 좋았던 건 이렇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에도 경사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예지원을 간단하게 촬영해 봤는데 이 예지원은 앞쪽에도 주차공간이 넉넉한데요. 이 뒤에도 주차공간이 있어서 이 주차공간은 아주 쾌적합니다. 예지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라스트오더는 8시까지고요. 기본적으로 해물탕하고 통갈치구이 옥동구이나 고등어구이 그리고 전복구이나 전복뚝배기 전복죽 뭐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해물탕하고 통갈치구이를 주문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통갈치구이를 해체해 주시더라고요. 포크로 능숙하게 옆구리 가시를 발라주고요 이 배까지 갈라주셔서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십니다 갈치구이는 역시나 언제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는 데다가 커다란 통갈치라 먹는 맛이 아주 좋았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건 바로 이 해물탕입니다 와... 엄청 싱싱하다 그지 살아있는 커다랗고 신선한 전복도 들어가 있고요 이 통통한 문어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좋았는데 문어도 사장님께서 직접 손질해 주십니다 이 문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해체해 놓으니까 크기가 정말 엄청나서 문어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이 주먹만한 백합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전복도 손질을 해 주시는데 손질해 주시면서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색소폰을 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색소폰을 부셨다고 하는데 이 미스트롯 1등한 양지은 씨랑 같이 공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스트롯을 보지 않아서 이 양지은 씨를 몰랐는데 양지은 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양지은을 모르면 안 된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양지은이 아세요? 양지은 선생 모르겠어요. 제일 그 트로트 갔어. 어 모르겠어. 그 같이 회원분이세요? 아니 그걔 몰라 나요 양지은이를 모르나? <웃음> 트로트 이번에 그 미스트롯 1등왔어요 오. 7월 달에 같이 공연하. 아 그래요? 한림수. 아니 양지은 모르면 안 되는데. <웃음> 아니 그. 미스트로 끝 양지훈님 몰라뵈서 죄송했습니다 어쨌든 해물탕은 끓으면 끓을수록 국물 맛이 우러나와서 그제 먹을 수까지 해장이 되는 느낌 이었구요 이 기본 반찬들도 정갈한 맛 이었습니다 저는 해물탕 양이 많아서 대자 인줄 알았는데 이예전 해물탕 중자는 대자 같은 중자입니다 국물도 맵지 않아서 이 초등학생 아들도 먹을만한 정도였구요 큰아들은 갈치구이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해물탕이 계속 끓으면서 깊은 맛을 계속 내줘서 이 국물 떠먹는 맛도 좋았고요. 커다란 문어도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큼직하게 잘라주신 전복이랑 문어 말고도 이 오징어도 해물탕 안에서 시원한 국물 맛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물탕에 들어가는 게는 보통 국물 맛을 낼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지원에는 게도 정말 꽉찬 녀석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게를 발라 먹는 맛도 있었고요. 잘 구워진 갈치구이도 역시나 제주도에 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제주도 맛이었습니다. 이 예지원 사장님이 토종 제주도 분이라고 하시는데 맛도 정말 좋았고요. 다른 것보다 음식이 합리적인 가격이라 부담 없이 제주도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중문 맛집 예지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주도 향토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 예지원에서 제주도의 맛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